사이버 링크 블로그에서 파워디렉터 15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창에서 사이버 링크 블로그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이버 링크 블로그가 표시가 되고요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사이버 링크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기간 설정이 돼 있는 유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어, 한 달이나 며칠 동안 체험 버전으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기한 설정이 돼 있고 나중에 영상을 다 제작했을 때 어, 왼쪽 하단에 워터마크가 그러니까 파워디렉터의 로고가 찍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파워디렉터 15 버전을 여기서 설치를 하실 건데 얘는 파워디렉터 유료 버전보다 하위 버전이고 기능이 어, 있으면 좋은 기능들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초보들이 연습하시기에 좋습니다 네, 그래서 2021년 9월 1일 날 올라온 게시글 이에요 자 여기에 어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올라와 있고요 그동안에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그게 이제 끊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클릭 한번 해 볼게요 어, 내 컴퓨터에 저장 네, 아직 설치가 된건 아니라서 다운로드 를 클릭하시고 자, 10초 후 아래 위치에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네, 시작 눌러 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 제가 사실 영상 찍기 전에 여러 번 다운로드 를 했었는데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만약에 오류가 나신다면 제가 지금 한번오류 났잖아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는 한 세네 번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지금 한번 오류 지나고 이제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설치 누르겠습니다 오류가 날 때는 지금 설치 이런 버튼이 없었어요 네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되는 중입니다 예 클릭하시고 언어, 한국어로 되어 있으시죠? 자, 다음 사용권 계약이에요. 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동의함 누르시고 넘어갑니다. 네, 아우 드디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자 그럼 실행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파워디렉터를 처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나오는데요. 최대 기능 편집기 클릭해서 자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는 이렇게 음, 제품 키를 입력하라고 그래요. 아까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복사넣기 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자, 지금 이 블로그에 다 설명이 나와 있고요자 우리가 여기까지 지나서 최대기능 편집기를 클릭했고 제품키 요구에요 왼쪽 마우스를 긁어서 복사 그 다음에 다시 아까 활성화된 창을 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그러면 쭉 들어가네요 다음 얘 예, 누르시고 활성화 하는 중이라고 뜹니다 어, 제품키가 너무 많이 활성화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음, 사이버링크 자체에서 활성화를 시켜 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새 제품키를 구매하거나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확인 눌러 주시고요 네, 확인 누르시고 자, 블로그에서는 그냥 설치가 된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 댓글에 보니까 음, 저희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해서 뭔가를 좀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왼쪽 하단에 보면은 윈도우키가 있어요 윈도우키는 네모난 창문 4개 있는 거 있죠 네, 컨트롤 옆에 있네요, 저는. 그 윈도우 키하고 R을 같이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 열기 창이 나와요. 그죠 자, 여기다가 R, E, G, E, p R, T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레지스리 편집기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HKEY, HKEY, LOCAL 이라고 되어 있어요. LOCAL, 더블클릭합니다, 여기를. 그러면 아래창이 또 활성화돼서 보이시죠? 네. HKEY, LOCAL, 그 다음에 MACHINE. 저는 세 번째에 있네요. 자 얘를 더블클릭하시면 하위 폴더가 또 보여집니다. 하이폴드에서 소프트웨어로 가세요 밑에서 두번째 있네요 소프트웨어를 더블클릭 하시면 사이버링크가 있고요 C로 시작하는 네. ABCD 순서대로 되어있고 사이버링크 CYBERLINK 더블클릭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한게 파워디렉터 15 버전이에요 자, 얘를 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꾸 하이픈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저 레그라고 돼 있어요. U-S-E-R이니까 U 여기네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자, 그러면 유저 레그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P-R-O-D. P-ROD가 세개네개 P-ROD 중에 Activate A-C-T-R 어, 처음 꺼네요. P-ROD 자,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드디어 창이 나오는데 얘를 로컬 서버로 바꿔야 돼요. 로컬 서버로 자, 여기 지금 사이 뭐라고 돼 있죠? 온라인 체크라고 돼 있나요? 얘를 지우시고 여기 맨 앞에는 대문자로 써주세요. L, O O는 소문자 C, A, L, S는 대문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됐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바탕화면에 오른쪽 마우스 그리고 세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바탕화면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더블클릭 해보겠습니다. 최대 기능 편집기 예. 자,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된 거예요. 자, 등록. 그냥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는 거라서 기타 정보들이 올것 같아요. 건너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이제 프로그램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화면이 열리시면 드디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